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6월 15일 날 지시를 했습니다. 인권부를 신설해라 라고 네. 지시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법무부가 직계 개편을 하면서 인권부를 신설합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속에서 만들어진, 만들어진 인권이... 그룰 속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. 조금 그, 자꾸... 하나만 좀 네, 바로잡을 말씀하세요. 게 있어서요. 그, 지금 교수님께서 인권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권부 신설을 그렇죠. 얘기했고 네. 그래서 법무부가 직계 개편해서 인권부를 신설했다. 네. 그래서 인권부로 사건을 보낸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신 음. 겁니다. 어 이걸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대검의 인권부가 있습니다. 마,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부예요. 예. 직제 기구입니다. 근데 대검 인권부는요 조사권이 한 없습니다. 그렇죠. 자 그래서 어, 감찰이 대검 감찰이 감찰을 <웃음> 시작했는데 그것을 조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로 보냈거든요 처음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관련돼서. 이건 조사하지 말란 얘기죠. 조사 기능이 없는 데다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? 예.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배당의 한 행위예요.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고발 사건 들어오고 그쪽으로 보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검에 있는 인권부는 음. 조사 기능이 음. 없습니다.